안 되니까요. <웃음> <웃음> 다치우고 <웃음> <웃음> 네. 코고리와 어, 코 보는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물어봤죠. 그전에는 그렇죠. 이 제가 제그 얘기 들었을 때 코고리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코고리와 야간 비뇨가 연관이 잘안 되는데요. 네. 어... 그냥 가벼운 코고리는 뭐 상관은 없는데 네. 무흡증으로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연관성이 꽤나웃하한것 어떻게 되는지? 음왜 그럴까요? 음를 끄는데 왜 오줌만이 거야, 진장?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이 아니 그리고 한번 정도는 뭐 이렇게 자다가 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음. 야간 야간 빈뇨 들어올까요? 뭐 비뇨라고 하는 게 자주라는 거잖아요. 자주 네. 오줌이 마려운 건데 어, 사실 자는 동안에 뭐 여자실급 시간 잘때 음. 저는 한 번도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오줌보 방광에 응. 응. 소변이 가득 3분의 2 이상 차면 오줌, 우리가 아, 오줌포를 느낀다고 아, 하죠. 예. 그렇게 느낀지만, 그렇게 안찼는데도 느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응. 그래서, 어, 밤에 자다 가일어났는데 응. 오줌을 넣었는데, 평상시 오줌마려워서 넣었던 오줌 양보다, 응. 아주 적다면 음. 이거는 내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 음. 요일를 느꼈다는 거고 뭐 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음. 생각해 보면 호구려와 소변 음. 어떤 방법을 보는 거예요? 자, 어, 숨이 막히면 네. 뇌에서는 산소를 빨리 공급해라. 그렇죠. 빨리 혈액을 돌려라. 네. 그러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음. 자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숨을 이제 쉬다가 어? 잘 안들어오네? 그럼 더 세게 쉰다 그러면서 폐를 늘립니다 이렇게 용접을 쫙 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음. 횡음막을 밑으로 쭉쭉쭉 내리는 거예요 음. 그럼 그래야 럼그 이제 폐가 이렇게 커지니까 용접이 커지니까 음. 횡음막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음. 이 내장 음. 거기는 눌리잖아요. 음. 그래서 보감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는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웃음> 그래서 이거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오줌부가 그, 눌려가지고 이렇게, 다그 사지도 않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줌 마렵다 하고 일어났는데 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 만큼 밖에 안 찼기 때문에 이만큼 아. 차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네. 어 이게 방광이 약한 사람들 아무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가 약한 사람들은. 네. 또 이제.